나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웃음> 어,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 그런데 어, 너무 어리거나, 너무 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해서 기준은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웃음> 나이가 많은 걸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일때는 조금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냐면 나이가 너무 어리신 경우에는 실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음, 과연 우리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할수 있을까? 혹시 적응을 음. 못해서 빨 금방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소서를 많이 좀 꼼꼼하게 읽고 면접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 본인의 사회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알바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인턴을 했던 경험 그런 게 있으면은 아이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구나 라는 게좀 징빙이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필을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경험 있는 신입을 뽑는다 <웃음> <웃음> 경험이 있는 신임을 뽑는, 경험이 있는 신임을 뽑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경험이라는 게 어, 제가 예로 인턴이랑 아무래도 알바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바나 인턴이면 은더 좋긴 하죠 어, 더 사회 경험을 더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학교 생활을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했다 또는 책임감 있게 했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경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꼭 알바라든지 이런 돈을 버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회적으로 어, 판매될 수 있는 모임? 학교 소모임을 내가 얼마나 꾸준히 활동했다?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해주시면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책임감.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할수 있다. 그런 거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는 어, 나이가 어린 것보다는 솔직히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제가 근데 어, 저도 뭐꽉 막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 직원을 안 뽑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팀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웃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떤 걸 어필해 주시면 면접자 입장에서는 좋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 꼰대, 꼰대 아니다. 나는 꼰대 아니고 어, 얼마든지 그 어린 사람들이 나보다 상사더라도 어, 그사람들하 어울릴 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경력이 있으신 디자이너분들인데 약간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옮기시는 경우,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걸더 어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경력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할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젊은 애들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는 디자인적 감각이 조금 다르겠죠 추구하는 성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얼마든지 내가 어, 더 연구하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런 거를 내가 커버 칠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응. 요즘은 진짜, 그런, 그런 규정 두면 <웃음> 뉴스에 날지도 몰라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요 뭐 어떻게 입고 다니든 자유인데 너무 과하게만 입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섹시한다든지 너무 과하게 어 펑키한 옷을 입지만 않으면 될것 같은데 음 그냥 뭐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웃음> 옷을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여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엄청 들여서 솔직히 여권 사진 찍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장 있고, 이력서 사진 찍으면 깔끔하긴 한데, 음, 어차피 다 시각 디자이너, 디자이너 분들이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출판사에. 디자이너로 지원하는 거니까 포토샵 어느 정도 다룰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토샵으로 싹싹싹 해서, 어 깔끔하게만 그냥 붙이, 어 이력서에 첨부하시면은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하나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은 너무 실물하고 개미큰 사진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면접 때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비슷한 사진을 넣어주셔야 어 면접관이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는데 너무 어 늦게 오거나 너무 빨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기억이 남죠. 근데 너무 늦게 오면 당연히 그냥 띠 탈락 바로 탈락이고 응. 너무 빨리 오시면 어 제가 먼저 와 있다가 깜짝 놀라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면접을 바로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오시는 거는 좀 비추고 어 빨리 오시더라도 한 5분 10분 정도는 먼저 오는 게 조금 면접할 때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오시게 되면 바로 면접장으로 오시지 말고 주변에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시다가 면접장에 5분이나 10분 정도 전에 들어오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어,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용 준비하면서 <웃음> 실제로 디자이너님하고 얘기해서 어, 조금 팁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 어쨌든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같이 일할 곳을 찾는 거고 그쪽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할 곳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출판사에 대해서 어, 미리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이 출판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와야지만 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그냥 봐가지고 어, 이 출판사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라고 해가지고 면접 보고 그냥 음,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럼그 것보다는 미리미리 어, 이 출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 여기랑 일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지만 어, 면접하는 동안에서도 어, 얘기가 좀잘 통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면접장이 그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미팅룸이라든지 이렇게 다 마련이 돼 있어서 그 사업장 출판사 내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이제 중소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정말 사무실만 있거든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접을 외부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회의실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음, 꼭 그 면접관한테 양해를 해서 어, 출판사를 보고 가는 게 좋고 뭐쪽 좀 그게 좀안 된다 라고 싶으면 은 본인이 스스로 출판사 근처라도 찾아가서 어, 이런 분위기구나 또 이런 건물에 있구나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분위기가 너무 다를 수도 있고 어, 그러면 취직하고 나서 물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물르기 쉽지 않고 혹은 저희 우리 출판사 입장에서도 다음날 갑자기 출근 안 한다 그러면 난감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서로를 위해서 어, 조사를 하고 또 출판사에서 좀더 알고 이왕이면 방문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다 저희 출판사 사무실에 데려와요 어, 다른 데서 면접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이거 출판사가 면접 보는 거는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사장이라고 너무 겁내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너무 떨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나도 이 회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나도 이 회사를 면접하는 거다 역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더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면 긴장도 덜하고 실수도 덜하지 않을까 출판사마다 좀 다르고 야근은 많은 출판사도 있긴 한데 출판사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부서마다 도 달라요.